안녕하세요 여러분, 황홍남이에요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저번 날에 이야기했듯이 각질제거관리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어, 먼저 건성피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건성피부 같은 경우는 피부가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이러한 각질관리를 자주 하는 건 별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대신에 이러한 슈렉팩 같은 클레이팩을 이용해서 일주일에 한번 내지 두번 정도 싹 바르고 난 다음에 일정 시간이 흐른 후에 씻어내는 그러한 워시오프팩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 슈렉팩 같은 경우는 민트 성분하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서 트러블 예방과 트러블 관리, 피지 관리를 하는 데에서도 굉장히 좋은 팩이에요. 그래서 내용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초록색의 클레이 제형으로 되어있고 아래 팥가루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스크럽 입자로 각질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제품이고요 그 다음으로 소개 해드릴 제품은 이솔에서 나온 헬시스킨솔루션 아아텐이라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아아 성분이 10% 포함이 되어있는데 이 아하 10%라고 하면은 굉장히 본도가 높은 편에 속해요 그래서 사용방법을 보면 사실 15에서 20분 후 미지근한 물로 씻어냅니다 라고 적혀있는데 이걸 처음 쓰시는 분들은 한번 피부에 발라보세요 발라보고 따끔한 느낌이 들거나 붉은기가 온다던가 피부가 불편하면 바로 씻어내세요 그게 3분이 될 수도 있고 2분이 될 수도 있고 1분이 될 수도 있어요 피부 타입에 따라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적응 기간을 가져주시는 게 필요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쓰다 보면은 어 오늘 1분 했는데 따갑네? 다음에 한 3, 4, 일 후에 또 썼을 때는 어 이제는 3분 정도 했는데 괜찮네? 이런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차츰 차츰 차츰 늘려가서 적응하는 기간을 갖고 그 다음에 설명서에 써진 거와 같이 15에서 20분 후 지난 후에 미지근한 물로 씻어냅니다. 하면은 이거는 화학적 각질 제거제로써 부드럽게 각질을 연화시켜서 깨끗하게 살짝 녹여서 씻어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용시에 약간의 지식이 필요한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건성 피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번 혹은 이주일에 한번 정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 다음으로는 팩 외에 그 다음에 크림 단계에서 조절하는 방법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저번 날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어퓨에서 나온 글라이콜릭 엑시드 크림인데 이것은 아하와 바하 성분이 두개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는 동안 이 크림을 바르고 자면 자는 시간 동안 이 아하와 바하 성분이 부드럽게 피부에 스며들어서 질관리를 굉장히 잘해주는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그 외에는 이거 팩이 워시오프팩이라면 이 팩은 필오프팩이라고 뜯어내는 팩이라고 흔히들 알고 계실거예요언더바디에서 나온 블랙테라피라는 건데 수성분으로 되어 있어서 검은색 제형으로 주로 전코 주변에 블랙헤드 있는 곳에 이용해요 그래서 이 주변에 바르고 난 후에 일정 시간이 지나서 마르면 짝 떼어내는 그런 제형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이용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으로는 지성피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지성피부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해요 역시 지성피부는 다만 횟수와 강도에 따라서 살짝 이 차이가 나는데 지성피부 또한 이러한 슈넥팩 같은 경우 는 이용해서 일주일에 두번 혹은 세번 정도까지 각질 관리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으로는 역시 똑같이 아하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이용해서 각질 관리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지성피부 같은 경우는 어? 바하가 더 맞지 않나요? 라는 의문을 품으실 수도 있어요 아하 성분은 지성피부에도 써도 좋은 게 기름기도 있겠지만 그 기름기를 제거한 이후에 쌓여져 있는 두터운 각질을 부드럽게 연화시켜서 씻어낼 수 있게끔 도와주기 때문에 지성피부에도 오히려 더 좋은 성분을 가진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지성피부일 때는 살며시 하나 더 추가해주는 제품인데 고마주 필링팩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가진 것은 어, 로키스 티트리 필링 젤이라는 제품인데, 이러한 고마주라고 해서 이렇게 문질리면 때 같이 막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필링 팩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제가 뭐 로키스 거 이게 좋아서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세일해서 샀을 때 가지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여러 뭐 로드샵이나 아리따움, 뭐 올리브영 가면 다 하나 정도는 다 있는 제품이니까. 이 제품을 이용해서 각질 관리를 해주시면 좋아요 이 필링젤 같은 경우는 세수를 한 이후에 부드럽게 제품을 바른 후에 문지르면 때같이 막 뭐가 벗겨 나오거든요 근데 혹시 이거를 아직까지도 그렇게 우두둑 떨어지는 걸 본인의 각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그거는 여기에 나온 성분이 문지르면서 뭉쳐져요 그리고 그뭉쳐짐과 동시에 그렇게 뭉쳐지면서 섞이면서 본인의 각질도 같이 떨어져 나오는 그런 제품이에요 건성피부가 쓰기에는 살며시 자극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제품 쓰면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그래서 지성피부 같은 경우는 이 제품을 쓰면 훨씬 더 깔끔하면서도 깨끗하게 각질관리를 할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지성피부에는 이렇게까지 더 추가적으로 추천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으로는 오늘은 각질관리 편이지만 그 이후의 케어 방법인 마스크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마스크팩의 제형인 중에 너무 많이 다른데 크게 두 가지 제형으로 제가 대표적으로 들고 나왔어요 하나는 약간 에센스 제형으로 일반적으로 물같은 에센스 제형이고요 또 하나는 크림같이 정말 유분기가 뚝뚝 떨어지는 그러한 마스크팩이에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걸 왜 가지고 왔느냐 지성이신 피부들은 바로 이런 물 같은 에센스 기존에 나오던 약간 투명하면서도 깔끔한 제형의 에센스를 가진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지성 피부 자체가 유분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답답한 크림류의 마스크팩을 쓴다면 그러한 유분기 때문에 더 답답함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지성피부이신 분들은 이러한 물같은 흔히 나오는 뭐 히알루론산팩 이런거를 추천드려요 물론 건성피부가 써도 좋죠 하지만 이런 유의 크림류 같은 마스크팩은 피해주시라는거죠 웬만하면 저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다만 이런 류는 건성피부이신 분들이 너무나도 피부가 당긴다 아니면 너무나도 건조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크림류가 담긴 마스크팩을 쓰시는 것을 또 한편으로는 추천드려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나아 각질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거는 약간의 간단하면서도 핵심적인 내용만 간추린 영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더 원하신다면 과거 영상을 보시면 제가 각질 관리에 대해서 더욱 더 자세하게 또 아하는 뭐고 바하는 뭐고 성분 이야기 편까지도 다 적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편을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더 자세한 정보는 제 블로그에 항상 더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